사과 본문이요 Your only limit is you limit는 한계, 제한이라는 소리로 여러분의 유일한 한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seconds for winning seconds는 초, 초가 몇 초죠 여기 s가 있으니까 이제 몇 초, 예, 승리로부터 몇초전 이런 의미에요 보통 여기 away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승리로부터 몇초 떨어져있다 즉, 승리하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승리 일부 직전. Scans for meaning. At the go-kart race track. 에서, 애는, 이런 의미인데요. 예, go-kart는 소형 경주차를 go-kart, c a r t 라고 부른 go-kart. 그 음. race track이니까 그 경기장이죠. race track이. 차, 예, 경주하는 그 track을 이제 race track이라고 하는데. Google r 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cheering excitedly. Many people이 선행사죠? Who? 주격 관계대명사죠? 예, 여기에 맞춰서,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 음, 그래서, 뭐, 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예, 아주, 음 열심히, 신나서, 신나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네요. The cars that are making loud engine noises are waiting. 또 나오고 있어요. 자, car, the cars가 선행사지. 주어이면서 선행사일 때는 관계사 절에 있는 동사가 있고요. 실제로 진짜 동사가 있죠. 그 주어에 맞는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예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가 관계사 절로 이렇게 cars,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The cars 어떤 경주용 차량들이냐면 making loud engine noises 만들고 있어 큰 엔진 소리를 즉큰 엔진 소리를 내고 있는 경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이 소리죠. Unofficial 심판이 wave 움직이 동사예요. A green flag and race starts 예 심판이 green flag 녹색 깃발을 흔들고 경주는 시작됩니다. <웃음> Max pushes his foot down hard on the gas pedal. 자, Max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에요. Max는 pushes, 누른다는 소리지, 밀다, 누르다, 이런 의미인데, 그의 발을 down hard, 아주 세게,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gas yes, pedal 이게 그 경주용 차량에서는 accelerator 있죠 가속기 가속기에다가 발을 힘껏 누릅니다 그럼 뭐 가속 페달을 힘껏 밟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pushes his foot 발을 down hard on the gas pedal 예. 가속기에다가 발을 얹어서 힘껏 누른다 이런 의미니까 가속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습니다 as he completes the sixth lap on the track 뭐할때 이때 as는 when과 같은 거예요. when 뭐뭐할때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죠? 예, 동사 여기 3신 단수라서 complete s가 있는데 complete는 완성하다. 뭘 완성했지? 그의 여섯 번째 바퀴, 이때, 랩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도는, 경주 그 트랙을 한 바퀴 도는, 이거를 랩, 랩이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바퀴, 여섯 번째 바퀴를 완성했을 때, 힘껏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런 얘기죠. on the straightway, 이렇게 코너를 돌고 나면, 이렇게 직선 도로가 있잖아. 그죠? 예 네, 그게 직선 도로에서, 직선 뭐, 주행 도로에서, 맥스는 pulls right beside race's leader Simon 여기 콤마는 동격이에요 그 경주의 지금 선두인 Simon 바로 옆에 풀 땡긴다 이 말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통 차를 모는걸 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옆에 바싹 붙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맥스는 이 경주의 그 선두인 사이먼 바로 옆에 붙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이런 얘기죠. Right beside i h a rise은 right 바로라는 소리야.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몸머 옆에. 서 그래서 Last year, 작년에 사이먼은, 자, 작년이니까 과거 썼죠. 많은 경주를 이겼대요. Simon won many races, but 하지만 Max's best result in race In a race was coming in fifth place. 맥스의 가장 최고의 결과. 그러니까 경주에서 맥스의 가장 최상의 결과는 이게 동사네, 그죠? 결과 이게 좋고 뭐였어요? Coming in 들어온 것이었어. 다섯 번째, 5위로5위로 5위로. fifth place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위치로 즉5위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This time 이번엔 he has a chance to finish second. 자, 갖고 있다. 기회, 마칠 기회, 2등으로 즉, 이번에는 2위로 경기를 끝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투부정사가 우리 배웠던 거지 예전에 마칠 기회 이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마칠 기회. 근데 어떻게 맞춰? 2등으로. 이때의 세컨은 2위예요. 2위. 2위로 마칠 기회가 있습니다. But, 하지만, he isn't going to be satisfied with the second p l a c e today. 하지만 뭐뭐일 것이다. be going to는 will과 같은 거고요. 예, 여기 수건에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it. 뭐뭐에 만족해? 2위에 만족할 것... 아닙니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The winner gets to meet the world famous race r f LJ Richards. The winner는, 승리자는 get to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게 되는데 뒤에 가중해 meet 만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경주자, 즉 유명한 레이서, 카레이서 엘제 리처스를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서 우승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2위에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왜 우승자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He doesn't want to miss the chance to m e his r o model. He doesn't a n t t o 뭐뭐 하고 싶지는 않아. t 뒤에 t o 예, want to do 투정사 놓치고 싶진 않아요. 뭘? 또 나왔네. the chance to meet. 만날 기회. 역시 형용사적 용법이죠. 투브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져 그의 롤 모델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1등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